<웃음> 자두 원유 식콩 광교 자가 어? 일로 와봐요 아전기사고 되게 빠르다 나머지인데 이거? 내가 못봤던 사람 다섯명 빼고 나머지가 한건데? 전기사고 뭐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 갔어? 나 종식개 종식개 종식개 아예 종쳤고요. 제가 포탄을 받았는데 넘기고 종칠 걸 그랬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들고 종쳤습니다. 전기사보가 켜졌기에 어, 저저 어, 저, 저, 저, 저, 추리하고 혹시 싶어서 할 말인... 어 중요한 거 아니면 제가 해도 될까요? 전기사보가 켜져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했을 것 같거든요. 아래쪽에 다섯 명 있어서 그사람들안될것 같은데 자두 이쿠 광교 직콩 이렇게는 일단 확실히 아니에요. 나머지 분들의 전기사보 했습니다. 실험실이 전기사보고요. 어저저저 저, 저, 저 알아요. 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정... <웃음> 전기사업를 하는 거 봤어요. 제가요? 나 그거 닦고 있었는데? 거 플라스크요? 무슨 소리 도라... 하더니 갑자기 멈추더니 <웃음> 전기사업 못 하셨어요. 아니 반 연호가고 있었는데 왜 뭐라고 하세요. 이제 네? 도라조 님밖에 안 되긴 해요. 실험실에 손대군요 죽기 싫은 것 네? 네? 같아요. 도라조 님이 아? 실험실에 손 댔구나. 아니 이거 암출자고 쓰는데 어떻게 찍어볼까요. 에 어차피 죽을 한 명인데 안안 까면 님 죽으세요. 아니 억울하죠. 론을 <웃음> 해줘야 돼요. 변론 없으면 달릴 것 같은데 <웃음> 아 하세요할 말이 없으시가요 사태질을 받으면 죽어볼게요. 그러면은 또 네. 하나 해도 될까요? 폭탄 받으신 분 있나요? 제일 먼저 받으신 분? 아, 저, 폭탄. 폭탄 폭탄 빨리 폭탄 얘기 폭탄 얘기 폭탄 누가 아, 받았어요? 폭탄! 라면님이 라면 15초 받은 거예요? 맞아요. 제, 어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넘기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난 폭탄인걸? 탐정 클리 내봅시다. 음, 폭탄 던지고 나이스! 좋다 네네, 좋고 이걸로 탐정크리 내봅시다 종 치지말라 그러고 종 치지말라 그러 탐정크리 내봅시다 잠깐만요 김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김균님 잠깐만요 얘기할 거 있어 나 얘기할 거 있어 이거 아까 전에 누구 두고 있었어요 실험실에? 알려줄 수 있나요? 실험실이요? 네네 여기서 폭탄강이 죽은거면은 오리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폭탄강 죽었으면 오리 실험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 쓴 사람이 따로 또 있다는 거잖아. 폭탄강이 죽은 거면은. 근데 어. 원호 아, 그쪽에. 아까 뭔 얘기 하셨까요 의심되는 사람 있나요? 저는 몰라요, 아예. 어, 빨리 밥 줘. 또안들요 아, 는데 이코 님, 이코 님. 네, 네, 네. 원호 자두 저는 의심됩니다. 오케이. 원호 자두. 아, 아 원호 자두 아, 자두는 안 돼요. 자두 안 되고. 절대 안 돼. 어 자두님은 절대 안 되고 원효님은 좀 의심되긴 해요. 네. 절대 안 돼. 아. 절대. 안 시체 찾아보자. 시체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한 그분 같은데 쏜 사람 따로 있고. 아 만나고 나 폭탄 가어자문 닫힌 거 보니까 시체 여 근처 에 있는 거야. 문쪽 찾아야 돼문 쪽. 문에 닫히고 선쏜 거야. 여기 아까 있었던 사람들 아니고. 그, 없나? 없는데. 독서 독강 강당, 강당이다. 어오자자자 어, 이쪽 이쪽 이쪽 자두 이쪽 자두 이쪽 자두 이쪽 자두 어디갔어? 아 탐정 클리 내봤어야 되는데 <목소리> 여러분 일단은 그 던전 포탈 타는데 직콩님이 죽어 있었는데 제가 그게 뭐야 시체 조사를 해봤는데 영매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구덩이 쪽에 안온 사람이 잡은 거 아니에요? 구덩이 쪽에 아까 되게 많았는데, 문도 찾았고. 텔포 앞에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문 닫혀서 텔포 털어 가는데 죽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위로 올라갔을 때, 원효님이랑 자두님이랑 이쿠랑 김귤님, 이렇게 네 명이 던전에서 터널 문 닫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효님은 순간이동기 탔고, 자두, 이쿠, 김규은 나갔거든요? 원효님이 자작이거나 그 전에 죽은 거예요. 전에 죽었으면 잡고서 순간이동기 탄 거예요. 이거 순간의동기 잡고 탄 사람이 범인이거든요 혹시 본 사람? 우리 중에 안온 사람 구덩이에 못온 사람이 타고 한거 같아요 진짜 텔포 바로 코앞에서 죽어 있었거든요 공주님 어디다 오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더 당연히 안 되죠 저 뭐냐 들어가려고 창고에서 터널 입고까지 갔는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일부 빠졌거든요 이거 심스님? 심스님 보셨을 거예요 제가 기억한기로는 원효, 심스, 자두, 기리만, 김귤, 목라면, 이쿠는 구덩이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공주님이랑 덩봉조 추리님을 제가 못 봐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게 터널 입구에서까지 간 거를 봤으니까 제가 해포 타는 데까지 또 가서 죽일 수가 없죠 문이 닫혔으니까 어디 계셨죠 그러면? 그래서 저 그냥 독서실 그쪽에 갇혀 있었거든요 창고에서 강당쪽으로 빠져서 그러니까 이거 구덩이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죽인 거 같은데 근데 직콩님도 올라가셨어요 어? 어? 그런데 직콩님 있었던 거 같은데? 근데 텔포 앞에 죽어있다는데요? 어 있었어 있었어 네시체가한데 텔포 앞이었어요 그러면은 어, 그 전에 먼저 나간 사람인데? 몽라면님이랑 기리만이 혹시 어디로 나가셨죠? 이거 심새님이랑 저랑 한분도구였지 저요 저요 저요 기리만 기리만 아 기리만님이랑 세 명이서 터널 입구에 계속 갇혀있었어요 아 그런데 문 닫혀서 갇혀있을게 그러면 동봉족추님이랑 공주님 확실하네 콩님이 먼저 나갔는데 근데... 기다리고 있던 우리한테 아니... 죽은 거예요 공주님인 것 같은데 그건? 추리님 어디 계셨죠? 저요? 저로밥 줄로 내려갔죠. 제가 마지막 밥 줬어요. 제가 그때 사람들 이렇게 이 많은데 밥이 왜한 명도 없어 이렇게 말했는데? 어 맞아 들었어요. 저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 아 들었어. 네. 아니, 근데 동궁조 추리님 그러면은 뭐 제가 우리가 있을 때 없었는데 자두님이랑 이쿠 김규 원효님이 네 명이 위로 올라갔고. 기리마, 심지 목라멘이 오른쪽 갔으면 동봉조 출리님 대체 어디 간 거죠? 직콩님 잡은 거 아니야? 동봉조 출리님이 먼저 갔나? 그러면? 아니 나는 왜 날린 거 아, 마지막에 동봉조 출리 남아있었나요? 구덩이에? 보신 분 있나? 먼저 갔거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건데? 아, 둘중 하나 확실하네 100%네 공주님 아니면은 이거 100%인데? 동봉조 출리님이랑 이거, 이거 동봉...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 공주님이랑 같이 올라가는 거 봤거든요 제 위치가 터널... 아니 텔레포트 타는 데라면서요 저는 아예 그쪽을 가지도 못했잖아요. 저는 빠져 오른쪽으로 빠져서 강당 거기 갇혀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그럼 그, 그 공주님이 아니면 덕목님이에요. 덕목님 같이 달까 그러면 왜냐면은 그 구덩이 싸보 때문에 창고로 해가지고 구덩이 쪽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시체가 위에 있는 거라 공주님이 아니면 덕목님이에요. 같이 달아볼까요? 종종 쳐주실래요? 뭐? 네, 예, 종 쳐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공주님 지금 종신러 왔어요 불도 꺼졌고 정 쳐달라고 해서 쳤어요 이게 심스님이랑 저랑 해가지고 정 쳐달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덩봉조 출리님이디콩님 기다리고 있다 잡았거나 아니면 공주님이 기다리고 있다 잡은 거거든요 디콩님이구덩이 있었던 게 맞잖아요 둘중한 음, 분이 그럼... 무조건 맞는 게 근데 들어 봐봐요 저는 오른쪽으로 빠져도 될 수가 없다니까요 독사실이 쪽에 갇혀 있었고 문 열리고서 안개 낀고요 안개 낀 동굴이랑 보일러실 해서 거기서 자두님이랑 원호님 마주친 거거든요? 그러면은 동봉적 추리님밖에 안 되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 <웃음> 링크 있어서 뭐 저랑 공주님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직국님이 언제 살렸는지도 잘 모르고 저는 혼자 있어가지고 별할 말이 없어가지고 혹시 직업이라도 얘기해 주시나요? 우리가 의심을 덜살수 있게? 네, 두분 직업 음. 동시에 말좀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동시에. 적을까요? 아니 나는 왜 되는지 아 이해를 못 하겠네? 시간은 돼가지고 이게 제가 탐정입니다 <웃음> ㅋ <웃음> ㅋ 어보셨나요 캄크는 못 뛰었지만 제가 아까전에 전기사보 잡으려고 종쳤기때문에 아... 문 닫지 말지 까비 어, 우리가 다같이 뭉치고 싶어서 뭉쳤던건 아니고 구덩이 사보가 터져가지고 우연히 다 뭉쳤어요 걸로문 닫혀서 나가지도 못했어 거기서 알요 아, 펠리콘이 남았나? 그러면... <웃음> 펠리콘이 남은거 같은데? 펠리콘 남은거같아 자두니 지원뭐여요 대놓고 깔게요 복수자요 그러면은 공주님 써는 게 맞는 거 같아 공주님이 펠리콘 같아 공주님한테 돌진할 테니까 저 없어지면 그냥 공주님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보다 앞장서서 가세요 어디 갔어 어디 갔는데? 뭐야 어디 갔어? 아 펠리콘에 남아있는 거 같아서 직공 하자고 얘기가 나온 거 같아서 일단 좀 쳤어요 무서워서 <웃음> 자기 소개할까요? 좋아요 숫자 좀 세주세요 아이 공주님 아니야? <웃음>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공주님이 패시어서 도도새랑 펠리콘이거든요아 도도새. 그러면 이거 저랑 칼싸움 하기. 우리 칼싸움, 네, 해, 칼싸움. 칼싸움, 칼싸움 하시고, 근데 네. 공주님도 저건데. 원주님이랑 겹쳐요. 누구야? 일단 공주님 달고 아, 칼싸움 하게요 누구요? 라디오. 아니야 공주님 일단. 아 누구? 칼싸움해요. 네, 음, 그냥 칼싸움을 그 도도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경이 자경이 도도새 같고 공주님 펠리컨 같아요. 아까 공주님 <웃음> 달릴 때 별론이 많았어. 공주님 펠왜다 같아 리딸왜다 해? 우리 딸은 우리 딸은 아주 딸은 우리 딸은 나이스 나이스 딸은 우리 딸은 우리 딸리리은리를은리은은 우리 딸은 우리 딸은 우리 딸은 우은우은 우리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끝!